수장이 참 많네요 아마트면질 뻔했어 위질뻔했다 불안 남은 불안 와 근데 렉이 왜 피심하냐? 이번 판특짜심하죠 렉이 왜 피심하냐? 낫지마 수로만 좋었네 첨부 영념 먼저 누를게요이니이상하오면 아, 질러야 한게나 <웃음> 의도를 잘 몰랐네. 아! 아, 이거였구나! 아! 아! 아! 아, 아! 아 이제 이해가 됐나. 엘리트가 문제인데, 결국은. 안 합쳐지나? 자동대 케어하시뭐 이대로 가 등은이 합쳐질 때딱절단계모두를 걸어주고 근데 솔직히 이거 우승할 수 있어요 제가 좀만 잘해도요 좀만 잘한다는 뜻은 상점이죠 좀만 잘, 붙는, 잘 붙는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좀만 잘해도 이거 우승할 수 있어요 뭐아르바트랑 엘리잖아 엘리트 레이더 뭐 그런 것들면 구를 안쓸 거거든. 이기랑이 더 높죠? 오, 칠 독성. 아이 참자 오케이 나굴야굴 한번 더 찾는다 너 딱대 오케이 굴굴굴굴 굴, 굴. 굴. 이겼죠 이러면 주지 백로움다 아 조지는 굴 하나 있으면 그냥 뭣도 알지. 내가 왜아 진짜 네파리안님 있었으면 어디서 조지 감히 명암도 못 내미는게 뾰옥뾰옥 고개 쳐들고 있어 조지 주제에 조질라고자 화장실 좀 다녀와서 아 일단 또 해보죠 일단 첫판 저의 컨디션은 요정도입니다 일단 다, 마, 다 할, 합시다 일단은 이러면은 한 그루보다 무조스를 앞에다 놔야 돼. 상당히 좋아. 최대치로 갈게요, 그냥. 그러니까 최대의 최대의 폭탄으로 갈게요. 폭탄 안 터지면 진다고? 어쩔 수 없어. 이제 아름다울 수 있어. 이번 싸움은 무조건 아름다워. 확정 아름다워. 야, 이거 물고기까지 가겠니, 친구야? 너무 나약한 거 아니니? 너 물고기까지는 못 가잖아. 아 너무 나약해. 어 그래도 물고기 비에코한입 쳐주네. 한무 폭탄. 예술은 폭탄이다, 아이디어 아닌가? 감사 잠깐만 생각 좀 해보자 구울? 아무 의미 없어 야 이게 구울을 두개 찾았으면 몰랐겠다 대참사 일어날 뻔했어 아니면 구울, 구울 구원? 와그런거에도 조지긴 했겠다 상대가 황군되어라 구울에 죽을 가능성 국밥이 하루종일 맞아주겠네 즐겁게 감상할 수 있다 어 이건 안죽었네 상관없어요 오, 강고루, 오, 야 오래 싸우겠는데... 어차피 리븐 대어가 터질 일은 없기 때문에... 야, 리븐 잡히면 안 돼. 오, 좋아, 좋아, 좋아, 오래 싸운다, 오래 싸운다. 상대가.. 좋은 샌드백이야 훌륭한 샌드백이야 상대가 1페이지에서 끝났는데? 우리 3페이지까지 준비해놨는데 <웃음> 예술 작품을 결국 누조스가 아니라 채수로 완성하시네요. 아, 드디어 성불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누조스 안 합니다. 아, 키게야 롬칠 수 있어. 워워워워워워워워워 와, 뭐야. 와.